거기서 보는 사람은 시간 잘은이 사람은 이사 시계만 자꾸 보이 노를 올려봐, 천거리다가 넘어져서 올려다본 하늘은. Hey, download t h p h o n g e 자리 니너 우리 같이 만든 playlist 좀더 크게 틀어줘. 예 hey, yeah, 순간은 돌아오지 않나 여기 눈부시게 반짝이는 걸 모두 담아서 전부 다 찍어서 었범 가득한 v confidio I'm with you. 우린 잘 맞았지만 난 날부터 you know 말을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걸